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찾아 보다 보면 아파트에 대한 내용들이 마음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들어가서 읽어 보게 되면 은 실제 아파트 풍고록 이다 아니면 38,000 가구 공급이다 아니면 어떤 곳에서는 뭐 기이한 부동산 일품이다 해서 이제 들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얘기하는 것들이 뭐, 그 아파트에 광고 형태를 띠고 얘기하는 것들이 애법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걸러서 좀 들으셔야 될것 같고요. 또 어떤 뉴스들을 보면은 전체적인 아파트 세대수 그리고 뭐총뭐 뭐 입주 예정 날짜 이렇게 자세하게 또 설명해 놓은 신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에서 안 빠지고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 하나가 유일하게 보정 대상 해제 지 구역을 풀어야 된다 대출을 완화 시켜야 된다 이 내용들은 거의 대구 뉴스에 빠짐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대출 완화가 중요하다 아니면 공급이 더 중요하다 사실 아 파트 안정세를 찾는 것은 공급이 중요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대출이 안되니까 우측 아파트를 매매하고 신축으로 갈아타기 하려는 분들도 대출이 안 돼서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신축 투자를 했거나 투기를 했는 분들도 대출이 안 돼서 지금 뭐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파트 하락 한가지 걱정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또한 아파트 가격이 뭐 하락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아파트 투기 바람으로 사실 가격이 너무 상승했기 때문에 안정화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또한 제가 말하고 있을 때는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말만 계속하고 있지 듣지는 않고 있지 않는가? 이미 들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얘기만 계속하다 보면은. 얘기에서 치우쳐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일명 꼽힌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상투적인 단어를 쓰가면서 우리가 여우지 못하고 있지는 않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해보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 많은 기사들을 더 읽어 보기도 합니다 특히나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하다가 문이 오는 것 때문에 더욱더 많은 것을 듣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실제 재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도 많이 배우기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파트 시세에 대해서 얘기 좀해 주시면 안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일단은 문자를 주시거나 뭐이래 하시는 분들 제가 다 답장을 못 드리는데 아파트 시세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보다 더 정확하게 알수 있는 것은 거래 동향이나 시세를 보면 되는 건데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부동산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클릭하시고 살고 계시는 곳이 수성구든, 남구든, 달수구든 수성구로 클릭을 해서 한번 보신다면 은 수성구에 지금 현재 아파트로 나온 매물들입니다. 아파트로 나온 매물들을 내가 명확하게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하나 클릭을 하시면 그 동네에 나오는 아파트 중에 하나가 매물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두산이브다 두산이브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두산이브를 클릭을 하셔서 왼쪽에 단지 정보가 있고 실거래가가 있고 동호수 관격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실거래 가격을 클릭을 하시면 보다시피 2007년부터 해서 쭉 나오게 됩니다 2017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거래가 된 금액이 얼마고 가격대가 어떻게 올라가 있고 매매금액이 나와 있고 옆에는 전세거래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지 월세 또한 거래금액이 보증금 5천에 월 255만원 275만원 실제 매물로 나와 있고 거래가 되었는 것까지 명확하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런 얘기까지 안 드리고 하나하나 아파트를 확인 안해 드려도 필요하신 부분은 이 많은 아파트들을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전체적인 동향만 설명을 해드린 거고 실제 거래가 어떻게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제 대개인 별로 아파트 가격이 궁금하시거나 거래 금액이 궁금하시면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필요한 자기가 뭐 생각하고 있는 아파트 아니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네이브 부동산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여기에도 타입이 다 따로따로 별개로 나오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이렇게 해서 각 아파트 단지들을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면 굳이 제가 대구에 그 많은 아파트 하나하나를 확인을 해서 올려드릴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보다는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나 구입을 하려고 하시는 아파트를 네이버 부동산으로 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저조차도 이런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댓글에도 뭐 연락을 주시는 분들 계시고 또 문자를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알려드립니다 물론 뭐 대부분이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항상 유튜브의 모든 영상들이나 뉴스의 영상들은 참고를 하고 본인들이 다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뭐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리고 파트 외에도 마찬가지 네이버 부동산에 보면 기본적으로 뭐 빌라라든지 원투룸, 뭔가 업무용 시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 예를 들어서 매매, 매매, 임대매, 임대, 매임대 지금 전체를 클릭을 해놨죠. 매매로 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나와 있는 매물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래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물론 우리가 교차로 벼룩기매일신문 영남일보의 광고를 기재를 하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동산을 찾아보고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세상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대부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인터넷에 대부분 주소지가 명확하게 올라가 있고 거래된 금액 그리고 나와있는 매물 똑같이 올려져 있다 보니까 눈에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디테일하게 주소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뭐 상가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매물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서는 네이버 부동산에 올리게 되면 주소지가 오픈 되기 때문에 국내 물건이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부동산에 정말 좋은 매물은 올리지 않는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광고를 해야 손님이 오기 때문에 오픈된 매물 같은 경우는 뭐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같이 올리다 보니까 여기에 매물에 28곳이 올려져 있고 23곳이 올려져 있고 13곳이 뭐 올려져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 사례들도 있고요 사실 뭐일장 1단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오픈되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올랐는지 그리고 나와 있는 매물이 가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굳이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을 안 하시더라도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 그 다음에 입주를 해야 될곳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아파트 개별적인 시세를 묻는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아파트 시세를 확인할 수가 있고 나와 있는 매물도 확인할 수가 있고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고 그리고 얼마만큼 거래가 됐는지 그리고 나와 있는 매물이 몇 개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